여러 병원들을 상담한 후에 이진 본장님을 만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페이스라인에서 수술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 처음 왔을 때 모습인데, 다른 것셨죠 수술하기 전에는 안기빨로 마시고, 수술하고 나서는 치아에 맞물린 관계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수술을 받아본 자와 수술을 해주신 원장님께서 이제 이 궁금증을 딱! 그렇죠. 하하, 잘 해결해 주시 t 잘 love it. I love it. I love it. I l o 너무 커 t 고 l o 힘 e it. 분이 좀있으 it. I love it. I 고 o 는 e it. I love it. I l 이 v e it. I l o 보 e it. I 보 o v e 보 t 만년 후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부럽네요. 아, 네.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지냈어요? 네네. 선생님이 네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그 원래 네. 외국에서 활동하들이랑들어떻게 네. 근데 이제 또 제가 딱 수술한 직후에 바로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상황을 봐서 또 그런 훨씬 더 이렇게 좋아져요. <웃음> 맞아요. <웃음> <웃음> 이게 이제 저 처음 왔을 때 모습인데 아황죠 어, <웃음> <웃음> 제가 뭐 많이 보니까요. 부정교합. 어... 부정교합. 어, 교합이라는 이제 위치아 아래차가 맞물리는 관계를 얘기하는데 정상적으로 위치아 아래차를 덮어야 되는데 아래차가 앞으로 나간 부정교합이고 치아에 맞물리는 관계, 부정교합도 안 좋아. 흔히 말하는 심등기능이 저작기능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은옛날에 이렇게 치아를 치료를 해도 어금니 같은 경우는 계속 부식이 되고 치아를 해도 부식이 되고 이렇게 씹지를 못하는 그런 점점점 암니 같은 경우는 상하고 있었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보면 부정교합이 있다고 봐야 할것 같아요 실제로 많은 네, 케이스에서 부정교합이 네. 있는 케이스들이 치아 위생, 구강 위생에서도 별로 안 좋은 상태를 보이는 경우들이 많고 또 신기하게도 이런 턱의 위치를 좋게 하고 교정을 해가지고 교합을 좋게 만들면 어, 전반적인 구강 위생도 굉장히 좋아지는 걸 많이 볼수 있습니다 턱 양악 수술 너무 무서우니까 어렸을 때는요 턱이 하고 살고 있다가 너무 치아가 아니, 너무 안좋았든요 치아, 병원까지 오기 도 되게 힘들었는데 이 케이스 보면 이런 부정교합이 있을 때 빨리 빨리 치료 하는 게 좋고 이렇게 방치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치아나 턱관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알수 있는 그런 사례였습니다.